442. 올해 8월호가 당연히 나왔죠. 이게 7월 한 25일쯤 나왔어요. 2022, 23 시즌을 프리뷰한 이 442. 영국 최고의 축구 잡지. 이게 진짜 잘 나와요. 한국에서도 이게 원어로도 나오고 뭐 한국어로도 나오고 서 나온 것 같은데 훨씬 비싸죠. 한국이. 여기서는 7파운드 만 원입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보면은. 어이제본 책이고 이게 4.4.2 본책 내용들이고 여태까지 히스토리와 이게 책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시즌 프리뷰 이게 나왔어요 어? 프리미어식 부터 2부 3부 4부 리그 까지 그 다음에 스코트시 프리미어식 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후일, 피니시에 스톱 스코어로 그래가지고 이제 순위가 이제 쭉 나오는데 맨시티 드론 홀란드가 3대1 살라가 5대인 2위 세번째가 헤리케인 6대1 크리스티안 로날드가 11대1 디에고 디에고 조타가 25대1 칼럼 윌슨 33대1. 여기 손흥민이 없네요. 새끼는데 다른 사이트에 보면 손흥민이 4위에 랭크된 것도 있습니다. 축구 잡지나 이 기간마다 다르게 예상을 하니까 자 프리미어리그 2023에서 나옵니다. 알파벳 순대로 아스날이 있고요.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토트넘이니까토트넘 포스퍼를 보겠습니다. 맨시티, 8대13,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세피스 코드 21, 콘시디드 한 골, 세트피스로 21골을 넣고, 한, 한 골밖에 안 먹었다. 이런 작년 기록이 다 나오죠, 지난 시즌. 자, 여기 보면, 토트넘 포스퍼, 토트넘 포스퍼가 나옵니다. 카테고리가 14대1이고 세트패스 8골 넣고 10골을 쳐먹었다 2골을 다 먹었네 픽스쳐가 나오고요 이렇게 착경자 6일 날사우 센트 13위리 첼시 원정 월브 앵터 홈 이런 식 나오는데 FFT Vordic 3위 예상합니다 3위 마터 러블리 페에서 손흥민과 헤리케인 선수의 이 콤보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 따로 토템에 대해서 따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팀 웨스턴인데 9위 예상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황해찬에 있는 올브햄튼 13위 예상하고 있네요. 뭐 토털만큼 관심 우리 같이 있고 있지 않지만, 챔피언십 2부 리그 팀도 이렇게 나오고, 참잘 나오죠, 책이. 2부 리그 팀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3부 리그, 그 다음에 리그 1, 3브리그죠. 쭉 나오고 4브리그까지 나오고 리그2까지 4브리그 내셔널 리그까지 나오네. 5브리그까지 나옵니다. 스코트시 프리머시까지 나옵니다. 셀틱이 1위를 보고 있고 레인저스가 2위. 나머지는 뭐 힘들다고 보고 위민스 슈퍼리그 해가지고 지소윤이 최시에서 뛰었던 5파운드인데 관심이 없죠. 여자 축구는 사실 이번에 그유로드에 여자가 있었는데 영국이 우승했죠. 근데 뭐, 솔직히, 라스쿠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자놈들이못하니까 솔직히 별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442. 이렇게, 있다. 3 issues for only 3 pounds. 이야, 굉장히 싸죠, 처음에 이거. 이걸 하면, try y o u r s e 기를 준다. 이것도 싸게 이런, 고프가 있고. World's No.1 football magazine. 그거 맞아요. 예. World p r e 디셈버 이슈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시키면, three 처음에,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계약을 하는 거죠. 프린트와 디지털까지, 디지털까지 볼수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442 였습니다. 442. For the Dreamers Season Preview.